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서 저희 집으로 택배가 쑥 날라왔어요 오늘 그런데 아이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삭소로이 왔답니다 저는 이런 포장을 한번도 안해봤는데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니까 안전하게 오네요 와 고순짐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어우 세상에 아 약간 물에 적셔서 온것 같아요 어머나 이따가 이거 삽목할 겁니다 이게 그렇게 꽃이 예쁘다는 그 삭소롱이에요 삭소롱 또 여기는 어, 어머나 뭐야 너무 귀엽잖아 어머나 이거 보이세요 어, 등이 조금 좀 어둡네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어, 제가 이걸 안 키워봐가지고 키우고 싶다고 뗐었어요, 친구한테. 나 줘, 나 줘, 맨날 볼 때마다. 그거 나 하나 줘. 사면, 다, 사면은 뭐, 다 되겠죠. 그러지만, 제가 뗐었어요, 친구한테. 어 이거 요플레 컷 같은데, 이렇게. 너무 귀엽죠. 이런 거예요, 이런 거. 다른 게 아니고. 받고 받는 선물이 이런 기쁨이죠 또 요거는 오 제가 좋아하는 제라는와 포장을 이렇게 하는군요 다육이 포장만 봤지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포장을 꼼꼼하게 어머 깜놀 음, 저는 이거 포장하는게 겁나서 아 갖다줘야지 내가 이런걸 어떻게 붙이냐 맨날 이랬어요 누구 뭐줄 때도 그냥 갖다 주겠다고 차라리 멀지 않으면 근데 와우 놀랬답니다 이렇게 제대로 배웠습니다 오늘 뜯으면서 와 이렇게 해서 오흙 넘치지 않게 딱 휴지를 약간 물에 적신듯한 휴지를 살 스프레이 정도로 뿌리, 뿌렸을 것 같아요. 정확한 건 몰라요. 제가 안 해서, <웃음> 근데 어, 하나도 안 상하고 이렇게 왔어요. 세상에나, 만상에나 이렇게 해서 딱그 약간 축축한 걸로 딱 누르니까 흙도 안 나오고, 오, 세상에! 와우 이렇게 완전하게 이거는 분갈이 안하고 이대로 당분간 놔둬야 되겠어요 자리를 좀움직이가 흔들리고 왔잖아요 음. 이거는 고무장갑이 더붙어고 못띠겠으니까 이따 끼고 아이고 이거까지 제가 또 하나 이거를 버릴 뻔했잖아요 요게 그냥 뭉쳐진 뭔 나뭇잎 쓰레기가 여기에 들어간 줄 알고 버릴 뻔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예사로 볼게 아닌 뭔가가 있었어요 씨앗들이요 여기 이게 근데 어떤 씨앗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꽃의 씨앗인지 어째 뭐나 어, 저기까지 굴러가서 하나가 태어나갔어요 어 <웃음> 이, 이, 씨앗을 심으면 발화가 되는 건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보내주신 분께 물어봐야 되겠죠. 여기, 여기. 씨앗이, 이게 도대체 어떤 곳의 씨앗일까요? 예? 요? 요 보세요. 오! 어? 들어갔어요? 또 찾아야 되는데. 이거는 그리고 자꾸 영상에서 자보금 이거를 어, 엄청 번식이 잘 된다 하고 자랑하길래 <웃음> 막 달라버렸어요. 나 없으니까 하나 다 오! 좀 흔들렸어도 완전 빵으로 왔네요. 어. 요런 애들은 우선 건들지 않고 좀 놔두는 게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이건 장미 허브 애목대데요 제가 장미 여부를 참 많이 키웠어요. 근데 외목 대 만들겠다고 너무 쳐내가지고 모주까지다 죽였어요. 그래서 여러 개 있다 해서 또 이것도 뺏었답니다. 떼쟁이 떼쟁이 말이만 떼쟁이에요. 빨리 달라고 어디로 가기 전에 나부터 달라고 아유 진짜. 포장하면 끝내주겠습니다. 이렇게 포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게요? 맞춰보실래요? 구름인의 일상 구름인의 힐링가든이 보내주신 이렇게 한몫으로 잘 키운 사랑둥이들을 제가 자꾸 떼쓰는 바람에 이렇게 보내 왔어요 <웃음> 와 오늘은 어니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일단 이렇게 놔둘게 니네들 그리고 흙을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들 내일은 옮겨주겠어 아 세상에 고마워라 이렇게 나눔 받은 거는요 돈 주고 산 것보다 훨씬 기뻐요.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보내줬잖아요. 택배로. 보내, 싸, 이거 보내주려고 싸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성이에요. 그죠? 어머 예쁘다. 일단 여기 옆에 있어. 다오 워 시작할 때까지. 이건 여기서 이미 자리를 좀 뿌리를 내린 아이 같기도 하고 단단한데 어머 세상에 이렇게 꼼꼼해 이렇게 꼼꼼해야지 이렇게 뭔낼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뭐야 아공 무시 이름이 뭐라고 써졌는데 아 물에 젖어서 안 보여 나중에 전화 통할 때 알려줘요 저 시안 이름 같은데 아무래도. 헤라데야, 헤라데야,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네.